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 1 3 번째 1 3 번째 벌써 이제 3월부터 해서 1 3 번째 올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올해는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종강 말하자면 종강 시간이 될것 같고 이제 또 내년에 새롭게 또 내년에 이제 새로 시작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13차 우리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또 당신의 지혜를 저희 안에 가득 부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잘 알아듣고 또 신앙의 여정을 하루하루 지치,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이제 겨울철이 된것 같습니다. 예, 뭐 여기저기 눈이 온 우리 우데 아직 충청 충남은 그죠 우리 충남은 아직 이렇게 큰 눈이라고는 할수 없는 약간 아침에 보니까 조금 서리처럼 이렇게 리렸던것 같아요 추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이 아주, 많이 나와서 또 이게 아주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간절히 또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이 이제 올해 이제 13번째고 이제 오늘로 올해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에 다시 새롭게 이제 계속해서 모임을 진행하고 내년에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문자나 여러 가지로 예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네. ppt를 공유를 예예세 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삼월부터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해가 다 갔고 벌써 이제 대림 시기가 다가오고 있, 있습니다 신학교도 이제 수시 음 대학을 이제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 시험을 본두 명이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두 명이 다 합격을 했고 이제 11명 수능 본 친구들 11명 중에서 이제 수능 점수에 따라서 이제, 이제 몇 명이 신학교에 지원 시험을 칠지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 좋은 결과가 또 있기를 또 저희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주제로 뭐 거의 두세 달 정도 같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갖고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요약하자면 이제 우리가 신앙의 위기 사랑의 위기라는 책을 이제 1장을 받고 그 책이 이제 뭐 절판된 책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동안 얘기한 것과 아주 뭐 맥락이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건그책1장이었고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 이제 영적 여정이죠.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거기서 영적 성장 이루어지는데 이그 과정에서 어느 곳에 이르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당신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이제 만남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만남, 누군가를 아는 것 그런 알매의 만남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늘 처음 만난 것처럼 자기 소개하고 뭐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제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알미 깊어지면 이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어 이런 면도 있었네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또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뭔가 관계가 계속해서 이제 달라지는 것처럼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성장, 영적 여정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제 어느 순간에 어느 수준에 이르면 이제 그걸 새롭게 재조정하신다 우리 편에서 거부한다고 그안 하신 것가 아니라 하느님이 보실 때 때가 됐다고 판단이 드시면 이제 하느님 편에서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듯이 하느님도 계획과 생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느님이 보실 때 하느님이 개입하시는 것이겠죠 하느님이 뭔가 작업을 이제 시작하신다 재조정의 시간 ...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한다 예, 그 시간이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준비가 안된 상태로 갑작스럽게 뭐 그럴 수도 있고 경고 없이 예고 없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예, 그런 과정이 그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그렇지 않은 예상치 못한 일들, 뭐 어려움들, 뭐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일들, 실망스러운 일들, 뭐 실패라든지 좌절, 절망, 어떤 뭐 무기력한 일들, 뭐무강박한 그런 방식으로 또뭐 거부로 뭐 이런 방식으로 예, 하느님께서 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붙들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당신께로 향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로 그런 방식을. 이제 사용한다는 것도 또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의 위기 이런 어떤 위기의 순간들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신앙의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순간이 뭐 굉장히 내 믿음이 뭐 흔들릴 수도 있고 뭐 후퇴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믿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신앙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어떤 의문도 들고 그런 어떤 신앙의 위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목표는 분명해요 이 신앙의 위기에 우리는 그게 위기로서 어려움으로서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느님은 이 신앙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 마음속에 한층 깊이 더 깊은 관계로 우리 초대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 편에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잘못 느낄 수 있지만 하느님 편에서 분명히 이런 위기를 겪게 하는 목표는 우리를 당신 가슴 깊은 곳으로 더 이렇게 초대하고자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 목표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일장 그 책의 일장을 이제 살펴보면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장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장도 이제 같은 그런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조금 새로운 것이 또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얻어주신 새 생명.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대.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돼. 구원받았어. 우리는 구원이 우리 것이야. 라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깊이 깊이 아주 깊이 깊이 붙들고 붙들고 이렇게 마주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교리로는 네, 교리책에는 또뭐 신부님이 강문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진짜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흘려서 넘어가고 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내 거래 이 정도 차원으로는 아직 나의 것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이런 표현들 같은 것이 있으면 깊이깊이 깊이 자꾸 뭐 걸려야 돼요. 여기서 걸려서 머무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단어들, 문장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당신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생명 우리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가 이 우리가 우리를 신앙인으로 불릴 불릴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우리가 뭐 주일에 성당 다니까 내가 봉사를 성당에서 많이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예, 건 부수적인 거예요. 다 이게 뿌리죠. 예, 예수님이 주신 이루어 주신 새 생명이 뿌리예요. 우리 모든 행위의 원천이죠. 예, 이새 생명의 본질은 이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새 생명의 본질 그 정체성 그새 생명의 본질은 역동적이다. 역동적이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냥 아, 구원 받았대 이제 끝났어. 이제 난다다 다 이루어졌어가 아니고 이안에서 뭔가가 계속 역동적으로 또 새롭게 이제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아, 예수님 죽고 부활해서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장이 이루어지고 완성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 이게 여정이에요 신앙생활의 여정 성장과 역동적인 여정 성장과 네, 그런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 생명이 성장할 여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무슨 딱 굳은 굳은 요거에 내 틀이야 신앙생활의 요 틀이야 난 요거 절대 타협 안해 막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신앙생활은내 삶에서 막 수많은 사건들과 연결이 되고 이걸 내가 해석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또 일어나고 막 이런 역, 막 성장하고 또또 태보한 또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여지가 그런 성장의 여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당연하다라 그런 그런 넓은 마음 갖고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했죠. 그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이 표현이 아주 멋있어요. 이새 생명이 자라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받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성장시켜가고 이제 길러가고 이제 완성한 향에 가려고 할 가려고 하면 낡은 건물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바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낡은 건물은 결국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 자신. 그동안의 옛삶 바오르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옛 인간은 죽었고 새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새 인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인간이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자꾸 하게 한다막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새 생명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루어주셨는데 이새 생명이 정말 잘 자라서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그 생명이 꽃히기 위해서는 낡은 건물에서 다시 시작돼야 된다 그냥 아 낡은 건 이제 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 가듯이 이건 버리고 새집으로 가는 그건 이제 건물은 이사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그 우리 존재를 에서부터 우리의 낡은 그옛 인간에서부터 새 생명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우리 이 낡은 인간 낡은 건물을 이용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되게 아름다운 멋진 표현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것도 참 참 아름답죠? 지금 우리에게한테는 모든 창조계에서 이 우주 만물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온전히 온 책임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고 온전히 관리하고 온전히 책임지도록 하느님께 부여받은 작은 땅이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는 네, 그거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이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이거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온전히 네, 그죠? 온전히 관리하고 온전히 책임을 지는 삶을 나나 나 자신을만 잘 책임지면 분명히 우리 그 다음 남편 뭐 가족 뭐내 아내 다른 또 우리 이웃 지역사회 우리 세계 환경 뭐 자연 모든 우주까지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칫 잘못 해석하면 아 나만 생각하면 되는 그게 아니라 네, 온전히 우리가 자신을 잘 관리하고 책임지는 네, 그 책임을 다잘 수행하면. 이제 뭐 세상과 연결돼 있는 모든 나와 연결돼 모든 것이 아주 이제 열매 맺는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지어져고새 생명은 길러가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새 생명을 이제 하느님께서도 이제 우리 안에서 자꾸 확장시켜가고. 성장시켜가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하느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예. 우리가 혼자 너, 너 이렇게 내가 죽, 죽고 부활해서 영원생생명 줬으니까 알아서에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영적 여정을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께서도 이제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사랑의 위기 그다음에 신앙의 위기 이 중대한 위기 위기라고 표현을 했죠. 이제 터닝 포인트 뭔가 더 깊어지는 그 포인트 지점으로 예, 이제 그런 위기를 이제 겪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두세 가지 복음을 이제 갖고 이제 그 위기를 어떻게 겪게 하시는가 예,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위기를 겪게 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복음은 제가 다 길어서 싫지 않았고 제가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다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은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는 그 이제 복음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어디죠? 하나 카나, 관리의 하나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누워 있었다. 네, 카파르나움은 다른 지역이고 이제 왕실 관리가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그 아들은 카파르나움에서 알아누워 죽어가고 있는 거죠. 동들어서. 이제 그가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됐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네,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고쳐주십시오. 가서 좀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런 표징과 이적을 봐야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매몰찬 표현일 수도 있고 그 그의 상태를 그들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지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뭐 당장 다급하죠.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그냥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청하는 거예요. 같이 가 주십시오 카파르남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거라 네, 아들,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제 가라. 아들아 가라, 가라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 믿고 떠나갔다. 이 말씀 믿고 갔어요. 또갔어 용케 갔어. 뭐 뭔가 뭔가 이 움직였어요. 일단 움직여. 계속 가자고 더 이상 조르지 않고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을 듣고 믿고 믿고 떠나갔어요. 갔어요. 일단 갔어요. 신뢰하고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했다. 그, 그 진짜 로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왕실 관리가 예, 종들에게 아이가 나지기 시작한 시간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 1 시쯤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고관은 알아차렸어요. 그 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한 바로 그시간이는 것을 정확하게 아,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징을 일으켰다. 이, 이 사건이에요. 이 고관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이 고관이에요. 왕식관리 왕식관리는 예수님의 현존이 지는 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차원 수준은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이 이렇게 가야지. 예수님이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주십시오. 가주십시오. 거듭거듭 두번 청하잖아요. 카파로 네. 나면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예수님의 현존이 지는 힘을 믿었다는 표현은 여기서는 예수님이 가야지만 가서 직접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들을 막 만진다든지 뭔가 손을 머리에다 얹던지 뭐 뭔가 액션을 직접 가서 해야지만 낳는다는그 차원의 믿음을 갖고 있던 거죠 그는 믿음이 약한 탓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현존을 요구했다 이게 가야 가야지만 되는 그 차원인 거예요 네. 그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어린, 어린 아들에게 손을 얹어주지 않고서도 아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한 것이에요 이 차원의 믿음에 이, 이 왕실 관리가 갖고 있던 믿음은 이런 차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야지만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네, 내 눈앞에 나와 함께 가서 뭔가 액션 만지고 뭐 이렇게 네, 그런 감각적인 차원에 아직 갇혀 있다고도 할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감지할 수이 왕실 관리가 이제 상징하는 이 믿음의 이런 왕실 관리와 비드, 비슷한 믿음의 차원에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감지할 수 있는 주님의 현존이 최소한 가끔씩이라도 자신의 신앙을 북돋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왕식 관리는 가끔 예수님이 막 뜨겁게 막 눈물 나게 나를 막 눈물 나게 뭔가 뜨거웁게 해주거나 나를 막푹 안아주는 것 같은 체험을 한다든지 뭔가 막 그런, 그런 것이 가끔씩이라도 있어야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 신앙이 그래도 이 정도다는 것을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의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관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뭔가 나타나셔야 가서 뭐라도 액션이라도 한 마디 따뜻한 말이라도 손이 손이라도 얹어주셔야 된다는 그 차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어떻게 대응했죠? 네. 오늘 복음에 보듯이 첫 번째 네. 예수님은 그, 그의 대, 그 요청에 대답도 안해요.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는 그 봐야 되고 뭔가 기적적인 걸막 직접 체험해야만 믿는 그 차원이다라고 이제 거절이고 거부고 뭐 어떻게 뭐 무시할 수도 있는 차원이에요. 어 그리고 동행을 거절한 거죠. 두 번째로 또 청하죠. 왕시발리가 아이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가주십시오. 예. 그 그때 예수님 같이 가지 않고 이제 뭐라고 해요? 가거라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예, 예, 여기서 이제, 이제 질문인 거죠. 왜 거절하셨을까 예수님 왜 같이 가주지 않으셨을까 어떤 사람한테 또 가줘요 네, 네, 그죠? 가잖아요 가기도 하고 네. 근데 왜이 왕시관리에게는 거절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상황에 맞게 움직이신다는 것도 그게 참 예수님도 당신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사람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똑같이 어가자가면 가고 뭐 이렇게 그게 뭐 일관성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네, 상황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왜 이제 거저 예 거절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예 예수님은 당신이 신이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 카파르나움의 그 아들에게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왕실 관리의 신앙을 그리고 그 관리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믿게 됐잖아요 그 왕실 관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지 않는 것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그 관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각과 하느님의 시각과의 차이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더 강하지, 강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다르시다 그의 청을 듣지 않고 거절하시는 것 그와 동행하지 않는 것이 그의 신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그랬죠? 오늘 복음에 본 것처럼 이 고관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진짜로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아 깨닫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내가 나는 그 동안에 예수님은 꼭 같이 가셔서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는데 아 그분은 여기서 말씀만으로도 내 아들을 낳게 할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강화됐죠, 성장했죠. 바로 이것이 영적 여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길러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는 예, 이제 다, 다르게 예, 이번에는 또 다르게 예, 예수님께서 아까 이 왕식관리는 이렇게 거절이라는 방식을 썼어요 예, 이번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영적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그 상태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 그, 그 그러니까 하느님이시지 않는가 똑같이 다다 다 무조건 다 이렇게 예, 그뭐 저도 하느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면 그거 그렇죠? 그거 아니고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맞게 대응하고 이제 일을 진행하신다 이번에는 이제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는 복음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예, 예, 예, 예, 아까 나들이었지만 이번에 종이에요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한 백인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백인대장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예 뭐종 때문에 온 사람이니까 백인대장이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이번에는 다르죠? 아까는 거절이었어요. 너희들은 표징과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안 가셨잖아요. 그냥 가거라. 믿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예, 몹시 내병내 총이 알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다르죠 방식이. 예, 예. 그래서 백인 대장이 아니 우리가 이제 엉성채때 하는 기도죠.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보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면 하 합니다. 또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저도 누구한테 시키면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주님 예수님 당신이 가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인 거죠.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감탄하시면서 당신의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의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얼마나 반가우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뭔지가 우리가 잘 드러나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뭐 희생, 봉사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당신께 대한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이 아주 제대로 된 믿음 이런, 이런 믿음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믿음을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 자랑 막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대목이 몇 군데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이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이런 대목이에요 훌륭한 믿음 당신께 대한 진짜 믿음을 봤을 때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왜냐면 그런 믿음이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드문 거예요 예,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고 엉뚱하게 자기의, 어떤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바람을 투사한 가짜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고 예, 그런 자기를 믿으면서 하늘을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런 믿음을 봤을 때 예, 그러면서 이 누구에게서 이런 믿음을본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으로 모여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 네, 이런 복음이죠. 백인대장은 그러니까 아까 그 왕실 관리보다는 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굉장히 높은 깊은 제대로 된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제 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함께 히 동행하고자 하신다. 네. 오히려 예수님은 같이 가려고 하셨잖아요. 내가 가려고 내 집에 가겠다.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예수님 이런 사람에게는 당신을 내어줄, 꺼에 내어줄, 내어줘도 이 사람은 나를,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믿거나 자기 힘으로 쓰거나 믿음을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것이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갔다 가겠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 만약에 뭐 예수님 갔을 때막 이런 믿음이 아닌 사람은 막 호들갑 떴겠죠.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가겠다고 했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사람. 은 아유, 그럴 필요 없다는 그런 믿음을 덕분에 이제 백인 대장은 그런 믿음을 이제 가겠다는 예수님께 아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종이 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이제 확 이제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이 일을 통해서 백인 대장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고 예수님도 그 믿음을 백인 대장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이런 믿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낼 기회로. 이 이런 또 사건을 이렇게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드러내는 기회로 이렇게 사모시 거죠. 그의 비,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를,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겠죠. 예, 그,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게 이제 두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복음 묵상했잖아요. 이게 이제 요약과 같은 이제 내용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당신의 선물을 주고자 하는 당신의 좋은 것 당신의 은총을 당신의 선함을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제 우리의 나약함과 개인적인 심리 상태가 그분으로 하여금 일정한 외교적 수환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한테는 간다고 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그죠 그냥 가고라 그냥 그냥. 가지 않고 거절하는 어떤 그런 외교적 수완이라는 그런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달리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신다. 그렇게 신중하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움직이신다. 예, 그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정말 하느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예. 주고 받고 뭐 이런 것도. 더더 개입하시고 덜 개입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우리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맞게 우리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이 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베푸신다. 이요 대목은 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기 어려운 대목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때로는 그죠? 우리가 이 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허락하고 베푸신다. 것인데 때로는 우리 편에서는 아유 그난 나한테 왜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만 그 하느님께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다고 믿고 그 일들을 이제 베푸신다. 사실은 이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믿음이 좀 우리의 믿음이 그게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믿음은 사실은 그죠? 아직은 조금 이제 우리 영적 여정이니까 조금은 덜 깊어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네,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이겠죠. 그분이 허용한 사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경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이제 그분에게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아까 고관이 그죠그 믿음을 그래 가거라. 네 아들은 나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떠났잖아요. 그때 제 아들이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아, 이분은 그냥 와서 그렇게 낫게 하는 분만이 아니라 그 멀리서 있지만 말씀으로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강화됐죠. 예.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당신께 대한 믿음을 깊게 하는 거.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살거든요 참된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가짜 믿음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가짜 믿음은 자꾸 우리를 더 위축되고 두렵고 쪼그라들고 진짜 믿음은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그 그렇죠? 그 물갈 심어진 나무처럼 그 나오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삶이 풍요로지게 워 있죠. 상황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겠죠. 네, 예, 그 다음에 네, 예, 예, 이 복음에 이제 이 복음에 나오는 이 보관과 뭐 백인 대장이 이제 우리. 우리를 이제 상징하는 인물들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신앙의 차원 상태를 아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응답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신다. 그리고 이 신앙의 위기 이런 어떤 어떤 거절 거부라든지 이런 이런 어떤 그런 순간들을 겪게 하는 그 신앙의 위기는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만 관계만 그 차원에서만 위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 이웃과의 관계 상사 뭐 동료 또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계속 사건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느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막 맨날 킁닥킁닥 하고 문제 있고 막뭐 길고 고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부분 사건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우리 이웃들하고 그런 관계 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그 하느님하고 관계만 뭐 위기라는 게 고안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내 일상 안에서 그 관계를 이렇게 관계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위기를 이제 겪게 예,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것좀 재조정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 이제 이 고관 왕실 관리의 믿음의 상태를 예수님 아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그 그에게 이거는 이제 그 보고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마음이셨을 것이다는 것이죠. 그 왕직 관리에게 이런 사건을 겪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아이 사람은 이제 유아기 단계에서 지낼만큼 지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만져주고 어루만져야지만 믿는 그 차원을 충분히 지냈다. 이제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자기 이제 조금 더 성장해야 된다. 자기 근육을 써서 이제 자기 다리로 이제 서서 걸을 수 있는지 네, 그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절 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냥 그를 그 내친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유학에는 지나서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전을 이제 주셨다는 그런 것이겠죠. 뭐라고요? 나 혼자로. 로 차원으로 음성어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가안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복음은 요한 복음이에요. 요한 요한보금 복음 11장 그잘 아시는 그 라자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에요. 예, 마르타와 마리아, 라자로 이 남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각별히 이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이 라자로를 죽은 죽었던 라자로를 살리신 그그 그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앞에 두 가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이가 앓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냐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들인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예,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렸어요그 얘기 뭐예요? 와 달라는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예,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늘 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그 그 마리타와 마리아 뭐이 자매들은 오빠가 이제 죽는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예수님은 다른 해석을 하죠. 이 사건 자체도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느님 영광을 위한 예, 예, 그런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이제 그러면서 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 나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나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 사랑하셨지만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뭔가 반전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 이따가 나눌게요. 그런 뒤에 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이틀을 머물고 나서 이제 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만의 빛이 없음으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제 라자로에 대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한테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곧 일어나겠지요. 예. 예수님께서 예 하신 표현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표현인데 제자들은 잠들었다 보니까 진짜 잠, 잠시 자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말씀해요.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살리는 것을 보게 되고 너희가 내가 죽었던 사람 살린 것을 보게 될 거니까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하면서 이제 같이 가죠.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붙은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이틀 또 지연됐고 가보니까 벌써 4회, 4일이 된 거예요.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언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막 나갔어요. 마르타는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좀더 일찍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부활 때 살아날 거라고 이제 마르타는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 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 오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예, 이제 내가 오빠를 살릴 것이고 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르타는 돌아가서 마리아를 불렀다. 마리아는 이제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널 부르신다 하고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는 이제 그말 듣고 이제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께서 마을에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그곳에 그냥 계셨어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이 마리아가 가니까 마리아 따라서 막 왔어요. 무덤에 가서 마리아가 막 울려고 하는 줄 알았던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을 뵙고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네, 똑같이 얘기하죠.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도 울고 또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던가 하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다시 속이 북받치셔 무덤으로 가셨다. 라자를 무덤으로 간 거예요.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가 믿기만, 믿으면 기만믿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 네 오빠를 살릴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가,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아, 이제 라자로를 살려 주십시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말씀하시고 큰소리로 라자루야 이리 나와라 라고 했다 그랬더니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싼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줘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라는게 이제 그 라자루를 살린 복음이죠. 복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루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도 다음 문장에는 아주 다른 어투로 그러나 라자로가 그렇게 알프 죽어간 소식을 듣고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간 것을 듣고도 사랑하셨지만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그왜 머무르셨는가? 아까와 비슷한 얘기죠. 그분의 마음 속에는 계획이 마련어있던 거예요. 그 계획은 뭐냐면 이들은 이, 이 마르타 마리아는. 예, 아주 이제 믿음이 조금 더 깊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럼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당신과에 대한 당신에 대한 믿음, 당신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줄 기회, 좋은 기회를 감지하신 거예요. 이 오빠가 이 죽은 이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한층 더끌을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예, 그 죽음과 부활을 이제 이, 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벌써 예, 그렇게 생명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그런 그 하느님이신 예수 당신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릴 기회죠 예, 당신께게 대한 더, 더 깊은 믿음을 이제 기드, 믿음으로 이끌 기회로 이 사건을 예수님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와주기를 그들이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관처럼 어쩌면 예, 와주기를 바라는 그 차원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다 하지만 그분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다시 말해서 이틀 동안 방치하신 것이다. 이틀 동안 기다, 딜레이 한 거죠. 지연하신 거예요. 이틀 동안 거부 한 거죠. 이 사건을 요약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제 풀이를 한 거예요. 그대는 우리죠.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분께서 곧바로 우리의 일에 매달리실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이 여기서 봤듯이 이틀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복음에 예, 그리고 막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면서도 이틀을 지원하셨다는 거 우리가 뭔가 하느님이 내가 원하는 일에 즉시 매달릴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조금 매물차지만좀 아프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조금 성숙에는 아픔이 따르는 것이겠죠. 정반대로 그분은 마치 전혀 모르는 채 하시는 우리에게 매달리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아예 그냥 냉대한 것처럼 전혀 모르는 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오히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 쓰고 계시며 우리 심중에 완벽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모른 채 하시고 무응답하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저 무관심하신 채 하실 뿐이다. 무관심한 척 하는 것이다. 그분의 방식이 그분은 당장에는 우리를 모른 채 방치하신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실로 놀라운 어떤 일이 벌어지자는 가장 확실한 어떤 그런 징표다, 사인이다 무응답하시고 방치하시는 그 순간이 날 버리고 내치고 외면하고 네, 나를 아프게 하는 순간처럼 느끼는 그 순간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돌아서면 그 순간에 버리고 떠나서는 그 다음에 기다리는 선물을 우리가 맞두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까 그 그그 마르타 마리아 그 복음에서 생각나는 게그 개신교 미국 찬송가인데 조금 옛날 성가예요. 그걸 예전에 이제 어떤 외국 신부님들 모임에서 어떤 신부님이 그걸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사 날째 오셨잖아요, 사일째.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타 입장에서는 늦었죠.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잖아요. 늦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그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예수님이 4일이나 늦었다. 근데 예수님은 정시에 오셨다. 그게 가사예요. 저는 그 가사 듣고 완전 소름이 돋았고 너무너무 감, 그렇게 복음을. 와 그러네. 마리아 마르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다 틀린이고 일 실패고 예수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문 당신의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근데 그 사일이 지나죠 인간적으로는 늦게 왔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근데 당신의 시간이 왔고 예수님 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오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신에 오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네. 그분의 그분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 쓰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완벽한 당신의 침중에 예수님 마음에 완벽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당신의 시간으로 당신의 속도로 우리에게 움직이신다. 이거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순간을 이 겪게 하시고 예. 라자로를 살려내시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바로 이 계속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렇게 예. 우리의 믿음을 이제 계속해서 성장시켜 예. 나가시는. 예 그런 여정 안에서 이렇게 일하신다.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걸 계속해서 벌써 세달 거의 계속 이런 주제로 이렇게 나눴던 것이죠. 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고 예. 오늘이 아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갖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벌써 올해 1 3번 예. 3월부터 해서 마지막 올해 마무리 모임이 되겠고. 내년은 아마 12월은 저희가 막 이제 바빠요. 서품 시도 있고 뭐신학교 입시 지원반 이제 막 본격적인 준비도 막 주변 면담, 뭐 건강검진, 뭐 논술고사 준비 시험 이게 거의 1월달 또 1월달에 이따 공지하겠지만 또막 복사단 캠프 등등 뭐 예신들 피정 뭐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아마 12월 하고 1월 뭐 2월까지는 모르겠어요. 2월에 시작할 수 있을지 사람이 2월부터 해서 다시.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을 거고 계속 이런 여정을 계속 할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여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 다돼 가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공지를 좀 하면 이제 1월 달에 1월 11일 12 일예 십일 네, 일십 일이죠 이제 그때 신입 복사단 원래는 예전에 복사단 캠프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는 뭐 많은 인원이 막 신청하고 막 그런 좀 어려움도 있고 또 누구는 못 오고 막 그래서 좀, 좀 추소 신입 복사단으로 신입 복사단 연수를 해서 하루 네, 뭐일박이일 하긴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이 십일 일월 십일 일 하루 일차일월 십이 이차 그렇게 이제. 신입 복사단 연수를 이제 신청 받을 예정이고 예신, 예신들은 중등부 예신이 1월 18일 화요일 그것도 이제 지역을 나눠서 이제 구분돼서 1차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그때 신청해서 오시면 되고 또그 다음날 2차도 이제 하루 피정으로 이렇게 17일 18일 이렇게 될 거예요 18, 19인가 이렇게 돼요 아무튼 그때 제가 다시 안내를 정확하게 해 드릴게요 네, 18, 19 그리고 대전 고등부는 고등부는 인원이 중등보다 적기 때문에 1월 25일 이제 하루 대철회관 다 모두 대철회관에서 이렇게 하루 피정으로 이렇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안할수 없고 우리가 또 만난 지 오래돼서 좀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2월 달에 이제 원래 12월에 신 감사미사라는 걸 했는데 주교님 모시고 좀 12월은 너무 어렵고 지금 뭐 인사 이동도 땡겨지고 뭐 서품식도 땡겨져서. 그래서 2월 12일 토요일에 11시에 신학교에서 그 이제 주교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내신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 2월에는 이제 시작 미사로 봉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저희가 다시 안내해 드릴 거고 좀 이렇게 뭐랄까? 아이고 코로나가 내년에도 또 비대면으로 하면 참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 요 3년째. 그래서 아유 좀 좀 이렇게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같이 다 함께 <웃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꼭좀 이렇게 만나서 좀할수 있기를. 예. 하튼 여또1년 동안 감사드리고 또 대림절 시작하니까 또 예, 대림절 잘 맞이하시고 또뭐 아마 본당 신문 이동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어, 서품식도 있고 또 신학교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도 있고 또 성탄, 특별히 성탄 또 예수님 기쁘게 잘. 네, 맞이할 수 있는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와 또이긴일년의 여정을 함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당신께서 아주 선하시고 좋은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라는 것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저희 안에 심어주소서 또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가득 부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